이념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입양하수요 집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 없는 거는 오늘 판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니아님도 지은 것도 많고 미호님이 지은 것도 많은데 저희 집에 저희가 보고서 이거는 좀안 쓰겠다 좀 필요 없겠다 하는 거는 좀 팔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다음 공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패샵이었는데 옛날이라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사후또 많이 해가지고 으 완전 못생겼다 <웃음> 이 집은 그래서좀 팔까 고민 중이긴 해요 원래 되게 이뻤는데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뭐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좀 팔까 합니다 원래 여기다 넣고 막 펫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많이 너무 변질됐어 음. 이 행복한 인간 펫샵은? 처분? 펫샵은 팔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올라나 833달러? 아 이거네? 이거 함정집인데 옛날에 몰래카메라 한다고 저희가 지었던 곳이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아 이거, 이거 좀 많이 바뀌었네 여기도 음 10개월 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 여기 비밀 공간도 있어요 내 기억엔 왜냐하면 비밀 공간 만드는 콘텐츠도 했었거든 <웃음>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뭐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미호 쪽에 한번 가볼게 미호 내 쪽에는 비밀 공간 두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었던 얀델의 비밀 공간 사랑의 리아야 이거 아 이거 잘 지었지. 넌 사랑스러워. 빼앗고 싶어 모든 걸. 비밀 공간도 만들 음, 만들었던 것 같은데 2 층에 여기도 비밀 공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음. 어. 여기는 맨 처음 만들었던 거. 음. 아 이뻤는데. 근데 이거 너무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 솔직히. 네. 이거는 팔도록 하자. 너무 오래됐고 여러분 기억이 없어. <웃음> 솔직히. 네.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많이 지었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이거 얼마나 나올지. 보자. 이 함정지. 와, 1300원 주네. 너무. 쓰... 너무 싸다. 팔았습니다. 너무 안쓰기네. 안 이거 너무 안쓰기네. 그 다음에 뭐지? 어, 공포집. 음... 이거 옛날에 지웠던 거네? 공포집? 몰래카메라로 음... 썼던... 이건 팔아? 네? <웃음> 쓸모없어 <웃음> 갖다 버려 버려 <웃음> 그래도 열심히 지었지만 버려 아 이거는 내가 좀 팔았어야 되긴 했어 이거 네, 옛날에 초창기 때 했던 목욕탕 짓기거든요? 아 이것도 내가 또잘 지었지 아, 목욕탕, 목욕탕 지었던 건데 뭐 하도 안 열어봐서 먼지가 이제 쌓였습니다 목욕탕이었거든 이거 여기가 1층에 이제 미호가 지은 거고 맞아요 오. 저 혼자 열심히 지었죠 남탕 여기 앉을 수도 있다고 또 이렇게 여기는 남탕이었죠 음. 아 기억이 나네 완전 진짜 완전 옛날 아, 옛날에 지은 티가 나 아, 근데 사우나실은 잘 지었네. 음, 사우나실 여기... 리아가 지었어. 어, 여기 리아가 지었었어. 맞아. 기억이 난다. 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건 뭐, 어떻게? 팔까? 팔죠? 쓸데도 없어. 쓸데도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중에 더또 필요하면 또지우면 되죠, 뭐. 판매. <웃음> 아, 그리고 이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저희 크리스마스 집. 와...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 짓긴 했어. 이트리하며 1층이 대박이야. 이거는 같이 했었어요. 저랑. 어, 맞아 맞아. 이거는 1층이 진짜 대박임. 1층은 진짜 지금 봐도 잘 지었다. 퀄리티가 좋다. 와, 트리다. 하지만 2층은 나랑 리아가 지었는데 조금 별로인 부분이다. 와, <웃음> 이거 와! 아, 이건 1층이 이쁘니까 팔아요. <웃음> 그래요, 뭐 나중에 또 크리스마스 컨텐츠도 할수 있고, 팔면 팔자. 그 다음에 대가목 집인데, 우리가 세명이된날 같이 지었던 기억이 있어. 좀 많이 망가졌거든. 근데 옛날에 비해서, 어, 오. 기억나, 기억나지. 열심히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감옥. 와 이거 철창 만들 때 완전 힘들었었는데. 그치, 눈물 흘렸지. 이 가시 심는데도 힘들었지. 기억이 나는구만. 맞아. 이거 하나하나 다 노가다였잖아요. 아, 맞아, 맞아. <웃음> 노가다였는데. 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군. 한 10개월 전에 지었던 기억이 있어. 자, 그러면 맞아요. 이 대감옥집은 오. 팔자! 팔자 그 다음에 거의 최근에 지었던 것 같은데 세 명이서 이게 제일 최근에 지었던 것 같아 여기가 음. 내가 지었고 위에도 내가 지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핑크색 방도 내가 지었던 기억이 있구만 계단도 설치했고 컴퓨터 침대가 있는 게 특징이었지 와 기억난다 음.. 기억이 나는구만 그리고 응. 여기는 리아가 지었던 음, 그, 그곳 맞아 그러니까 리아 색깔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오, 뭐? 난 여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기억이 여기가 난다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 응. 위가 그 단미.. 담미호가 지은 데야 맞아 맞아 아, 기억났다 아 맞다, 그치 맞다. 이거 미호가 제일 잘 지었지 고양이 귀가 생각이 나는구만 맞아 여기가 내, 나랑 같이 지은 곳이야 아 그랬었나? 아니 <웃음> 아이이 이 포인트는 여기야 이 침대 위에 이 책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 내가 기억이 나음 어. 기억이 납니다 거지. 자 그러면 다음 집 가자 이건 팔아? 이거? 안쓸거 같긴 해 팔자 <웃음> 1800원 아 근데 미혼의 방이 좀잘 짓긴 했는데 아 냅두자 미혼의 방잘 지었잖아 오 그리고 이거는 리아랑 나랑 지은 오? 이제 지옥방이거든. 이거 아 겨, 이거 최근에 지은 거거든. 아 이거 맞아. 진짜 가장 최근이다. 아, 어, 진짜 최근에 지은 건데 이건 팔고 싶어. <웃음> <웃음> 좀 뭔가. 어, 내 어, 약간 저, 불길한 게 생겨서 팔아야 될것 같긴 해. 어, 저 좋아할 것 같아 나를 팔아. 네 여기는 최신 집이라서 그나마 좀돈 많이 주지 않을까? 천 원. 아 많이 준다. 음, 많이 주네 그래도 미온의 천 천국집도 보자 이왕 보는 청국지? 김에 천국집? 음 여기 아니야? 거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보자. 쇼? 이건 안팔 천국집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 <웃음> 왜? 너무 잘 지었어 솔직히 이건 맞아 음 요로로가 좀 잘해 주긴 했어 잘 짓긴 했어 이거 솔직히 솔직히 좀잘 짓긴 했어 내가 도와줘서 그런가 <웃음> 푹신푹신해 나중에... 보여 나중에 천국 상황극 하면 그때 쓰면 되지 좋네 좋네 아 근데 지옥 상황극할 때도 쓸걸 지옥 지우주 말걸 설마 아... 벌써 팔아버린 거야 음. 팔아버렸네. 정말 행동이 빠르구나 <웃음> 나중에 뭐또 쓰면 되지 뭐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지었던 거 이거 보고서 이제 끝내볼까? 바로바로 바로 나무집 나무집? 나무집, 나무집. 아그 화분집 화분집 아 이거는 뭐볼 필요 없겠지? 너무 최근에 지었으니까 맞아 오케이 뭐이 정도는 내가 좀 쓸데없는 거는 다판거 같아 다른 것들은 뭐다 쓰는 거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쓸모없는 집을 판매해 봤는데요 저 오른쪽 위에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한만원 정도 정도 생긴 거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추억이 깃든 집들을 판매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Thank <smell noise> you.